자, 안녕하세요. 타이거 얘기입니다. 자, 오늘은 풀파워 배틀 스크림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있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. 또 저도 인중인간 듀오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 힘든 상황에 놓였는데요. 인중인간 없어도 인중인간 13으로 이렇게 리더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자리에 저는 강력한 적에다가 일성장군 울트라를 넣었습니다. 만약에 없다면은 어 변신하는 셀 부활하는 셀을 넣으시고 그것도 없다면 배자루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나머지는 이렇게 버프를 주는 애들 나온 대로 배틀 보너스 캐릭터를 참고해서 넣으시면 되겠고요. 캐릭터는 13호로 조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과연 깰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가 아무리 깼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또깰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네,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풀파워 러쉬를 상대방이 울트라 버스트 모드 대기모드로 들어갈때 둘다 날려준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라이징러쉬가 여러분들 모인다면 은 절대로 쓰지 말고 맨 마지막 끝날때까지 참고 있다가 날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뭐 맞아주는건 어쩔수 없어요 필살기가 나왔는데 필살기는 좀 참아주고요 라이징러쉬가 나왔지만 절대 누르지 마세요 오노반 에너지가 30으로 숫자가 바뀔 때쯤에 필살기를 쓰기 시작합니다. 아, 이거 큰일 는데요 우리 애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. 좀 많이 달았죠. 자, 궁극기도 맨 마지막까지 버티고 쓰지 말아주셔야 됩니다. 자, 링크, 오, 일단 필파워러쉬가 하나 나왔어요. 자, 저거 모아놓아야겠죠. 이제 제30 조금 더 내려가면은 풀파워 러쉬 아 울트라 버스트 모드로 갈것 같은데 자왜아 깝인데요 피었습니다 자 앞뒤로 일단 피해주고 자 지금 사격 풀파워 러쉬가 안나왔어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일단 공격력 업해주고자 일단 주목 풀파워러쉬 갑니다 아 풀파워러쉬가 다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는데요 그 다음은 필살기 써주고요 어 저기 나왔네요 다행히 자 제가 나오면은 바로 써줄게요 됐어 자 연타 25가 퍼펙트 기준이죠 아 이게 마우스를 해가지고 심지어 안하나 오 됐다 일단 최고 데미지까지 뽑았죠 뽑았고요. 자. 다시, 풀파워 러쉬가 나올 때까지 신나게 카드를 소비해 줍시다. 아, 큰일 났데요 너무 빨리. 나이징어스트 모드로 들어왔어요, 얘가. 자,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. 방법이 없어요. 궁극기 뽑아내고. 그 다음에, 라이징 러시 써야겠습니다. 궁극기를 먼저 쓴 다음에 라이징 쓸게요. 자, 팀원이 그래도 그나마 한명 밖에 안 죽었기 때문에, 그나마 조금 살아, 그나마 조금 괜찮고요. 두명 죽거나 막세명 죽거나 하면은, 가능성이 없습니다, 거의. 자, 라이징 바로.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다. 자막긁어줘서 제스트 만들어가지고 오우 막 깨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풀파워 러쉬가 제발 카드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확실한데요 자 그래도 많이 깨져있죠 깨지겠다 깨지겠다 자, 풀파워 러쉬가 나왔는데 이거 필요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, 오우 막 없는 상태에서 풀파워 러쉬죠 꽤나 많이 달겠는데요 아 가자 죽였다 컴온 이렇게 여러분들 깨시면 되겠습니다 야실패알았는데 다행히 풀파워 러쉬가 하나 나와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자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스크림을 깨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풀파워 러쉬로 대부분의 어, 보호막을 깨야 된다. 만약에 보호막이, 어, 꽉 차있는데 풀파워 러쉬가 없다. 그렇다면은 두 번째 울트라버스트 대기 모드에서 라이징 러쉬를 써가지고 상대방의 보호막을 깨트리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풀파워 러쉬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된다가 되겠습니다. 부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참고해서 깨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오늘 스크림 공략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익바 안녕!